정말 정상과 4차원의 사이에 딱 있는 애들이는것 같아요 아 맞아 너 있어? <웃음> <아니>, 내 검색소? 알겠어? 진짜 뾰족한다 진짜 뾰족하다 오 미치겠네 Hi, Hello, we are GFRIEND Hi, I'm 신비 엄지 은하 예린 소아 유주 And we are here with 세븐틴 to play Super Ladies. Don't forget to subscribe to 70's YouTube channel. 니나는시다 나, 둘, 셋. 오! 나. 오 나. 어, 나. <웃음> 아유, 나 그래. 진에 아, 아, 아, 되게 아 저두요 아니 난소원은 이유가 있어. 음. 일단 소원 언니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서 아, 맞아, 맞아, 사실 맞아. 뭘 해도 맞아, 맞아, 맞아, 묶어도 맞아. 묶어도 괜찮고 맞아, 옆으로도 그냥 풀도 그냥 이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언니 머리숱이 많아서. 맞아. 맞아. 언니 앞음에도 음, 예쁘고 앞머리도 되게 잘 어, 해요. 맞아 그리고 맞아. 저는 엄지 고봤는데 엄지 저 생각보다 머리 되게 음. 그렇게 약간 조금 과하지 않게 뭐, 뭐라고 하지?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음. 저도 뭔가 소원 언니가 이렇게 약간 그냥 넘기고 뭐 이런 게 항상 뭔가 머리 스타일이 그 꾸안꾸 음. 느낌 있죠? 그리고 언니가, 언니가 되게 잘, 때 잘, 때. 잘 만져요. 맞아. 맞아. 그리고 소원 언니 이거 웨이브도 맞아. 잘 넣고 <웃음> 한거본 지는 오래됐는데. <웃음> 만들어지는 <웃음> 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상상을 해야 돼. 우리, 우리 약간 눈낯의그 <ThoughtsYN> 모습을 상상해보자. 기유도 잘하 하나, 둘, 셋, 나 오, 오, 나는 그래요. 왜? 아, 내아 네, 신비도 어. 예쁘 true. 고마워. <웃음> <웃음> 고요 <고마워요. 웃음> 신비랑 소은이랑 둘다 눈썹이 진짜 예쁜데 뭔가 지금 신비의 눈썹이 더 존재감 있어 보 저는 좀이게은게 멤버들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다들 잘 입어요. 어. 근데 이제 은하언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요즘 조금 최근 들어 서 이렇게 멋쟁이 스타일을 좀 많이 음. 입어가지고 뭔가 그 약간 홍대에 있을 법한 그런 패피 느낌의 스타일을 몇번 패션피플의 <웃음> 느낌을 몇번 봐서 뭐 이런 <웃음> 느낌도 되게 잘 소화하고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예린씨가.. 이주씨는 왜 저희 쪽요로 해서.. 원래 옛날에는 엄지가 자유로게만 입는다고 제각했는데이어순부터 자유로움 속에 본인의 그게.. 오.. 어, 개성이어 <웃음> 맞아 별로, 네, 유행에 별로, 별로 따르지 않는데 저도 비슷한 거 뽑았는데 엄지가 그냥 딱 팍! 한 이게 아 누가 봐도 사실 그 패션이라는 거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맞아 맞아 맞아 지금까지 올 곳이 5년, 6년 동안 가고 있는 게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로로 나에아요 이번 애범 진짜 약간 앨범. 네. 네. 발전을 해가지고 요새는 되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아 <웃음> 되게 부자 <무좌가 웃음> 같아. <올리면> <웃음> <말리만 웃음> 나것 같아. 어, 진짜 잘해. 얘는 샵을 갈 필요가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똑같아. 진짜 네. 신기해. 안, 근데 화장하기 너무 귀찮아요. <웃음> 그래서 가요. 네. <웃음> 네 선생님이 잘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건데. 토한 언니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 어. 자기 화장 별로 하지도 화장도 않는데 화장도 30분 걸린다고. 40분은 어, 네. 네. 아니고. 40분 안 걸려요? 더 걸려요. <웃음> <웃음> 어, 언니가 진짜 연결돼요 저는 머리 감고 메이크업하고 이제 머리 손질까지 한 2시간씩 여기네 그러면 아, 저는 적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웃음> <웃음> 근데 베이빙은 없어 지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어, 저는 어, 유주 언니를 뽑은 게 사실 언니가 준비하는 데는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언니가 그 머리 감을 때 그런 뭐지? 헤어 케어를 잘해가지고 아, 좀 거기에 신경을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 빨리 감으면 5분만에 감는데 언니 되게 정성스럽게 감아가지고 어? 머릿결이 되게 좋아서 안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저희 외부도 향수를 아릴 향수라는 거 많이 안 뿌려 근데 뿌릴 땐 다들 음. 자기 한마 음. 사실 <웃음> 이거 완전 포의 향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웃음> 잘요어있나봐요 우와! 우와! 나 되게 많다! 유주랑 잘 붙어있나봐요 어. 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향수는 다들 뿌리면 다 좋은 향기가 나는데 예련이가 연습생 때부터 그 로션 냄새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 냄새가 <웃음> 그냥 살결향?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살결향은 <웃음> 어. 아, 어제는 그냥 기본 <웃음> 아, 나요, <웃음> 뭐지? 예린이가 바디로션 바라는 거 많이 못 봐가지고 네. 저는 그냥 바디로션도 지금은 냄새 없는 거 하고 차라리 향수를 음. 아 저는 있어요. 내린 언니한테 옛날에 그향 진짜 많이 맡았어요 언니 음. 그거 있잖아요 에센스 헤어 에센스 하는 아, 이렇게 해서 나 먹었어요 신고테라피? 시고테라피아 그거 맞아 그 냄새 좋은 저는 은하를 뽑았는데 음. 뽑은 이유가 음. 가서 은나한테 아, 어울린 양을 많이 맞 맞고 불러진것 <웃음> <변하신> 같아요. <같은데. 웃음> 근데 그 고른 양 요새 진짜 다안 써요. <웃음> <웃음> 하나 둘셋어 <웃음> 둘, 모르 어. 모르겠어. <웃음> <나를>. 너 너야. 세표두표 <웃음> 이렇게 나와. 예. 네. 음. 너무 신비가 번지 점프 이런 것도. 아, 아 맞아 이거만 정해. 장르 아, 장다 장르... 아, 장르... 아, 장르... 아, 장르... 있어 있어 있아 하나 둘셋야너 둘, 아 좋겠다 오, 야, 너, 너, 너, 너, 너, 야! 야! 안녕! 아, 잘 살았다 아,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여섯 모든 비밀 창고 아야 창고? 창고 아야 찔러보세요 아, <웃음> 저는 좀 이거는 약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서 음. 제가 좀 지키자 예언아좀 이렇게 하는 편중 하나라서 네 이거는 앞으로도 자신 있습니다. 혹시 네. 입이 너무 간지러웠던 순간이 있나요? 어, <웃음> 입이 <웃음> 너무 간지러웠던 순간이요? 어 아직까지는 참을 만했어요. 근데 아, 혹시, 혹시 몰라요? 몰라요? <웃음> <웃음> 혹시 몰라요? <웃음> 조심하시라고요. 예언면 <예원님> 납치가 되었다고. 몰라. <웃음> 알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엄지! 나 엄지. 나 진짜 로맨틱음 본인? 그런. 본인이 근데 알고 네. 있어. 저는 진짜 엄지가 막 컴백하면 갑자기 펜스 펜지를 멤버들이랑 크게 죽이지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침에 과일 도아락맞주고 커피랑 막빵 같은 거 들고 그리고 무슨 개인 스케줄 있을 때마다 항상 개인의 문자가 와요 오, 진짜? <웃음> 진짜? 아 맞지? 카맞아같은거 올리려는 아, 네. 맞아요 어. 맞아, 그 항상 되게 막 어. 그 피드백을 좀 해줘요 어. 잘 되게 챙겨주는 거 같아요 어, 맞아 이벤트 막 이런 거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멤버들 그걸 너무 또 좋아해주니까 저도 응 좋아서 커피도 끊어고 요즘에 그, 그걸, 그거를 약간 <웃음> 말투랑 아 그러아죠 이걸 제가 요즘 많이 따라하는 <웃음> 거 있어서 <웃음> 되게 어, 애교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약간 음 엄지는 그거 같아요 막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음 애교라기보다는 음음좀 사랑받는 음 그런 애교를 잘하는 같아요 음어어어 사랑스러운사람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그걸, 근데 하면 그거를 <웃음> 난엄지 <잘>, 자주 <웃음> 해주면 <웃음> 좋겠는데 잘, 너무 잘, 잘. 너가 원할 때만. 아 <웃음> <웃음> 래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평소에는 좀 차분한 느낌으로 큰거 같아요 그런가?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애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냥 가끔 <그냥 각기에는 웃음> 언니 이런 거할때 <웃음> <웃음> <햇나가고 웃음> <웃음> 뭔가 말을 했을 때 공감 진짜 잘해그 그 아, 그 아, 리액션이, 아, 리액션이 아, 정말 사랑이 말하고 싶게 만들어그래가가고이들려보 아, 그래, 그래, 아, 아, 아, 네, 맞아 맞아 내가 아아주지금 이런 면을 배워야겠다 뛰는 음악을 어요 뭔가 약간 그런.. 약간.. 되게 듣고 싶어 아, 네. 말해주기 싫어 얘기하고 싶었 아 되게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언니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줄 때가 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저는 은하 언니를 고른 이유는 언니가 뭔가 항상 멤버들한테 아까 약간 애교 있던 멤버의 좀 연결성인데 아막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해줘요. 막 허깅이나 아 네. 막 이렇게 토닥토닥 이런 걸 많이 해줘서 언니를 꼽았고 근데 아까 소원니 말할 때 저도 생각나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대기실에서 소원 언니가 예린 언니한테 무슨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는데 얘기 도중에 이제 밥이 온 거예요. 이제 소원 언니는 이제 아 예린아 그럼 밥 먹고 와 이래도 예린 언니가 밥 주세요 괜찮아 밥 주세요 말 밥을 <웃음> 먹으면서 <웃음> 어, 어. 이렇게 해서 들었줘그래 진짜 진짜 아 반응 좋다 아 이렇게 자정하다 이렇게 <웃음> 그나마 그러면 수술이잖아. 좀 약간 오인? 하는.. 오인은 다 오인이야 <웃음> 아, 아, 진짜 아, 이한 우리가 제, 정말 정상과 사천 사이에 딱 있는 애들 아, 맞아 약간 아니 너 이쪽 같지는 않어 되게 공격적이야 알았어 속 뾰족한 것 같아 진짜 뾰족한 것 같아 오우 미치겠네 해봐 어. 아, 해봐해봐 하나 둘셋 오, 전 유주언니 그러니까 유주언니가 막 진짜 막. 이건 아니 나요. <웃음> 어, 이거 안 나요. 그건 아닌데 가끔 이제 유주 언니의 <웃음> 어, 그, 본인이 좀 많이 그 터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한번 아, 웃음이 터지면 주체를 아, 못하고, 혼자 그 웃음 세계에 빠져서 언니가 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 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아, 되게 특이하다, 언니도. 유주 <웃음> 누구 뽑았어요. 그 맞아, 아, 뾰족한다. 그 <웃음> 아, 진정한 거잘 뽑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나, 둘, 셋. 오! 오 신비가 아 사실 둘이 제일 많은 둘이게 맞다. 둘이 많은데 맞는데. 같이 사는 어, 같이 신비랑 같이 사는 어. 사람이라서 저는여기를 저는 옆에 있어요. 었 <웃음> 뒤에 찍는 남편해서 네. 방이 깔끔하게 네. 잘 유지하고 혼자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 갑자기 아침에 막 이렇게 머리 벌리고 윙 이런 소리 들리고 그래서 깔끔하다 하나, 둘, 둘 셋. 어 최근에라고 해서 저요? 오 어? 어? 어어 내가 내가. 얘기 나온 건데, 엄지를 언니가 많이 따라한다 그랬는데, 진짜 안 똑같은데, 어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차에서 계속 엄지를 따라하는데, 본인 아, 저, 했어요? 어, 네. 본인도. 어어요 본인도 이걸 성공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너무 바뀌었습니다. 에스, 네. 에스, 네, 이거를 함으로써 네. 느낀 거는 우리는 유잼이다. 왜냐면 아, 진짜 아, 골고루 나왔어요. 아, 어, 예능, 특히 예능 이런데도 그렇고 소원 언니가 너무 웃긴 오, 순간들이 많은 맞아요. 거예요 언니가 뭔가 이렇게 막 내숭 떨고 이런 모습이 없어서 맞아요. 굉장히 막 있는 그대로 뿐기 때문에 오. 근데 항상 소원 언니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모니터하면서 아나 이거 좀 하지 말걸, 아나 이거 좀 하지 <웃음> 말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언니의 매력에 맞아요. 아주 큰 일을 하는 요 미 <웃음> 오, 어, 저 아, 아 감사합니 오, 예리는 님또한 아, 뭐, 되게 한표 컬렉터다. 맞아. 아, 근의 아, 의견을 지금. 소원이가 굉장히 있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맞 저는 같이 살잖아요. 음. 언니가 굉장히 뭘 많이 오, 해줘요. 맞아요. 볶음밥이나 뭐. 찌개나 맞아. 전 그런. 아, 어, 그렇게 네. 저희를 느해요 네. <웃음> <웃음> 제가 느끼는 건 멤버들 다 하면 해. 진짜 맞아. 잘하는 건 잘한데. 문제는. 잘안 하는 거 맞아. 하면 잘 하는데 안 하는 거좋아하는멤버 이런 맞아 맞아. 진짜 없는 거 잠깐만. 이거 진짜 어었다 이거 데요 어, 진짜요? 늘나지. 아, 근데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오? 나, 나조나 어? 아, 어. 생각보다 조용해. 나조나해나 어, 조용해. 나조용나 나나 어. 아, 유즈 <웃음> 말 진짜 안 해. 네, 유즈 조용해. 차나.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을 맞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한번 터져 지 말해. 안할때 진짜. 맞아, 안 맞아 진짜 안해 때. <웃음> 하나, 둘, 셋. 뭐야? 안 나이지? 좋아했어. <웃음> 모든 맞아. 맞아. 일단 막 근육도 약간 좀다 응. 저렇게 가녀이 몸에 필한근육이딱 있는 거죠. 어, 진짜 진짜 좀 사용하는 근육만 몸에 있어 음. <웃음> 다른 팀은 한명꼭 있더라고. 맞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어. 있더라고. <웃음> 근데 우리는 그림 <그린 웃음> 우리 있어. 해 보자. 나는, 나는 있어. 나는 있어. 나 졸라맨, 그래. 졸라맨 같은 거. 같아. 우리 치료. 아나 졸라맨, 졸라맨 <웃음> 진짜 잘 그려. 아, 사람 그 하나, 그래. 둘, 셋. 어? 어! 나 뭐야? 아니 어? 잘해 <웃음> 아니, 나, 여러분, 윤리이 때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 뭐야? 아, 나, 나, 나, 그거. 키스했어! 어, 그리 키스했어! 유주 뭐, 뭐 그리기. 아, 저는 그 유주 언니가 가끔 뭐, 낙서? 아 이런 거였나 아,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아 예쁘게 잘하고그드도 아그 있어요. 코드도 응, 되게, 되게 잘 그려요. 섬세함이 맞아, 맞아. 음, 있어요. 이게 뭔가 항상 익숙해지면은. 그여지잖아요 신비가 뭔가 글씨도 잘 쓰고 꾸미는 것도 잘 꾸미고 맞아 음잘 꾸며. 그러니까 음 잘하지. 손으로 하는 음 뭔가 되게 잘하는 거. Thanks for watching and please make sure to check out our new t l e track, Mago! Mago!